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주산 22일차 머리꼬리를 활용한 운주법을 배울 겁니다 자 머리꼬리가 먼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머리꼬리를 활용하는 경우는 6,7,8,9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먼저 엄지검지 뽀뽀하고 6을 놓겠습니다 동시에 한다고 했어요 6을 놨습니다 자 그럼 5는 머리가 되고요 1은 꼬리가 돼요. 자, 그럼 7, 5가 머리, 5는 항상 머리예요. 꼬리는 2. 8, 8에 대한 꼬리는 3. 9, 9에 대한 꼬리는 4. 자, 윗부분은 머리, 아랫부분은 꼬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6에 대한, 6에 대한 꼬리를 할 거예요. 자, 6에 대한 꼬리면은 머리가 5, 꼬리가 1 해서 6. 6.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해주세요. 따라해 먼저 9, 다음 6,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에 또 6. 자, 여기서 볼까요? 더할수 없을 때, 자, 4밖에 안 남았죠? 일단 1을 올려주고, 앞자리 올리고, 자, 6에 대한 꼬리가 얼마라 그랬죠? 1이라 그랬죠? 그럼 1을 동시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6에 대한 꼬리 1, 이렇게요. 자, 그 다음, 8, 한 번에 놓을 수 있죠. 8. 그 다음에 또 8.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러니까 얼마죠? 37이 됐어요. 37. 자, 다음. 2번 문제 하겠습니다. 먼저 3. 그 다음에 2를 더할 거예요. 여기 1밖에 없죠? 그럼 2에 짝을 해주면 돼요. 2에 짝 3을 해주면 되죠? 동시에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6. 자, 여기 더할 수가 없네요. 5가 내려왔을 때 머리꼬리 하면 되는 거예요. 자. 6에 대한 보수 아,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해도 되지만 6에 대한 꼴이 이를 동시에 그쵸 그 다음에 또6 이거는 놓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9자이 밖에 안 남았네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해서 26이 됐어요 자 다음 3번 7 여기서 6을 놓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밖에 안 남았어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죠 6의 꼴이 얼마죠? 1 동시에 그 다음 1 더해주고요 3 더할 거예요 자3 요걸 활용하면 되죠 3 5의 짝을 쓰면 돼요 5를 쓸 때는 자 그럼 3의 짝 얼마죠 1을 동시에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9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9에 대한 보수 1을 빼주고 그러니까 26이 됐습니다 자, 자 오늘 기억할 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6 7, 8, 9에서 머리는 5, 꼬리는 이 아랫부분, 아랫부분 9의 경우 하나, 둘, 셋, 넷에서 9가 9에 대한 꼬리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용해 준다 자, 이거 일단 설명을 듣고요. 요세 문제 잘 익혀 두시고 제가 심화 문제 계속 낼 테니까 하루 3분 주산 잘 따라 해 보세요.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